오우리에서 문개배들을 협찬해 주셨어요. 이건 내 거야? No. Nope. 뭐지 뭐지? 어디 내가 한번 봐볼까? 장난감 놀이 좀 해볼게 미우 벌써 마음에 드나봐 편안한가 보네 이제 한번 띄워볼까? 한번 더 볼짝 후성감이 아주 좋네 미호야, 어때? 포근하고 푹신해서 너무 좋아 어! 앉아있어도 편안하고 탄탄한 느낌이야 변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다는데 느껴져, 미호야? 궁금해?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메모리폼이 일반폼과 달리 복원력이 뛰어나 누르면 바로 올라오네 또뭘 가지러 간 거야? 이번엔 흔들림 차단 테스트를 해볼게 물컵이 그대로 있어 오 신기한데? 이제 높이를 한번 봐보자 8에서 1 1 c m 의 안정적인 높이야 털먼지가 붙지 않아 쾌적해 바닥면은 안전하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오염이 돼도 분리수척이 가능해 메모리폼은 옥스퍼드 방수원단이 보호중이야 주세요 야호, 신난다. 유후! 우리 같이 놀자. 미호야,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놀았나? 졸리네. 이제 세수전하고 한숨 자볼까? 고다. 미호야, 이제 여기 편하게 누워봐. 가? 친구들, 잘 자, 내 꿈꿔. 미오는 오늘 문개베드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놀고 행복한 꿈을 꿉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주세요!